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태중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K88스케이트클럽에 왔습니다 K88스케이트클럽이 원래 작게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가보시 제가 운영하는 파크의 두배거리네요 근데 별로 설명할 게 없고 그냥 타는 거를 봐요. 바로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타면서 설명을 하는 걸로 K88 스케이트클럽의 기물들은 각도도 낮고 높이도 초보자들이 타기에 너무 좋습니다 초심자분들이나 스케이트보드 구조물이 무서운 사람들은 K88스케이트클럽에 가면 쉽게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 넓은 공간을 너무 신나게 타고 있죠? 그만큼 부담없이 탈수 있습니다. 아이쿠야 넘어졌습니다. 근데 웃고 있죠? 아니 이게 넘어져도 안한다. 할수 있는게 정말 많다 <웃음> 자 초보자 역할을 담당해주실 유니온님 보여준답니다 초보자는 여기서 어떻게 살수 있나 갑시다 다음 단계로 여기 엄청 낫지 앞에 앞에 앞에 저기 저기 저기 네. 어 거기서 이쪽 커터 파이프로 갔다 오는 거야 어 한번 해봐 봐 네.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네. 앉아있어 오오오오 어디로 갑니까 오오오 네. 아, 아. 자 넘어진 소감 안 아픕니다. 맞죠? 네. 야, 여기 진짜 안 아프게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긴 뱅크. 과연 출발. 와 이거 보니까 진짜로 다잘탈수 있겠다. 그럼 어. 스폰지 빼고 한 번만 더 스폰지 빼고. 잘 가. 초미니 쿼터파이프. 아, 한 번. 그냥 하면 됩니다. 와, 처음인데. 어. 초보인데 쿼터파이프 드라이이 무섭다. 여기로 오면 됩니다. 저쪽에 보면 더 높은 쿼터파이프가 있죠. 조금, 조금 더 높은 거, 조금 더 높은 거. 예, 해봅시다, 한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우와. 몸무게를 조금 더 앞으로 어, 많이 앉고 많이 앉고 많이 앉아 앞이, 이 앞으로 앉아야 어, 앞으로 궁뎅이로 앉아야 하고 몸을 진행 방향 쪽으로 기울여 기울이고 있어 일어서면 안돼 앉아! 야! 자, 제가 시키시도 않는데한번더 한다고 합니다. 조금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조금 뒤로 가서. 그렇지. 한번 더, 화이팅! 오! 이나하고이어하고이어하고 야! 긴장 풀지 말고. 좋았어. 어 이거 어떻게 하어 와.. 이 사장님께서는 K88스케이트클럽의 사장님이시고요 어 여기 일단 그러니까 파크 저는 타보니까, 네. 타보니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좀탈출 아는 사람도 오면 재밌게 타고 그리고 완전 축구도 오면 재밌게 탈수 있어요 공간이 되게 넓으니까 초보랑 잘 타는 사람 다, 잘, 다 같이 어울려서 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갖지 말고 놀러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면 강습은 저는 없고요 저는 그냥 놀러 온 거고요 사장님께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파크만 봐도 알수 있어요 왜냐면 탈출하는 사람이 맞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88 대표 김현아입니다 어, 스케이트보드 재밌게 살수 있도록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같이 재밌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여 만들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수도를 띄워놓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있겠습니다 네. 와 세령분이 오셨다. <웃음>